신장과 코골리는 정말 피를 아. 걸러서 음. 이제 노폐물을 음. 이제 소변으로 버, 보내는 일이잖아요 네. 신장은 사구체가 음. 굉장히 그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그러니까 거름막이죠 음. 하수구에 음. 맑은 물을 버리면 잘 빠지는데 막그 오만 막레기들이 있으면 잘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거름막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... 수면 중에 숨을 무시어서 생기는 음. 현상이었다 그거를 개선했다면 음.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음. 호흡을 좀 보자. 점검을 해야 되네요 네. 음. 네. 다음은 신장 질환이네요 신장 신장과 코골리는 정말 뗄래야 뗄 되지. 수가 없는 연결은 안 되는데 뗄 수가 없는 네. <웃음> 네, 네. 신장이 하는 일이 피를 음. 걸러서 음. 이제 노폐물을 음. 이제 소변으로 버, 보내는 일이잖아요 네, 네. 신장은 사구체가 음. 굉장히 그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그러니까 걸음막이죠 음. 어, 수세미처럼 음. 그런 모세혈관이 있는데 음. 아까 말한 계속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의 반복이죠 산소가 부족해짐으로써 에너지가 딸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고혈당 상태로 혈액을 만들어버리고 응. 그러면 흐름이 느려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장은 걸러낼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혈관,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걸러낼 게 많다 보니까? 네, 응.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구에 맑은 물을 버리면 잘 빠지는데 막그 오만 그런 쓰레기들이 왔고. 있으면 잘안 나가잖아요 그렇죠. 이 거름막이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서 제대로 배설이 아니고 그 걸러주는 게 걸러주는 네? 응.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. 음. 그러면 현신장이 문제가 되면 음.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기죠.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하수구가 막히면 음. 일단, 나잖아요. 예, 난리 나죠. 냄새 어. 뭐 온갖 잡파리와 벌레들 굉장히 황이. 우리 몸이 이 배수관이 막히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음.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몸이 붓는다 음. 혈압이 올라간다 음.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걸러주지 않으니까 혈액이 더러워지잖아요 음. 혈액이 더러워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우리 전신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... 그래서.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병원에 가면 약밖에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. 그러니까 이 코골이 목을 고치기 전에는 그냥 약으로 견디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네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그 합병증이 왔고 음. 근데 그거를 초기에 음. 그 문제가 원인이 아 숨을 못 쉬어서 음. 제대로 수면 중에 숨을 무시어서 생기는 음. 현상이었다 그거를 개선했다면 음.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음. 그거를 기능을 회복하기만 했다면 음. 훨씬 더 건강했을 텐데 라는 그러니까. 말씀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서 음. 어쩔 수 없을 때 음. 그때 하기엔 너무 늦고 음. 손실이 크다는 거죠 음. 네 신장 음. 중요합니다 음. 네. 코골이와 신장 질환? 음, 음. 반드시 연관성이 있습니다. 음. 어.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. 음.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전조 증상이 있으면 하루 호흡을 좀 볼까요? 점검을 해야 되네요. 네. 음. 네. 방송이 좀 세련되지 않아요? <웃음>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? <웃음> <웃음>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, 말을 못한다,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. 괜찮습니다 <웃음> <웃음>